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북면가왕 드디어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북면가왕에 제가 나가게 되어서 합주 연습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걱정이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일단 긴장도 되고 아, 노래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1라운드 곡까지는꼭 부르고 떨어져서 떨어지고 싶은데 제 목표는 일단 2라운드까지 3라운드는 바하진 않습니다 하면 좋지만 일단 2라운드까지 가고 싶고 오늘 합주 때이막관객님들과 세션 분들과 한번 듀엣 의 곡과 2라운드 선라운드 곡을 잘 준수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요 많이 걱정이 돼요 약은 계속 먹고 있는데 봄은 비염의 계절 걱정이에요 코가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안 막히고 소리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복면가왕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일단 운이 좋게 1라운드는 올라갔습니다. <웃음> 너무너무 다행이고 전 이제 정말 떨어져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목표가 처음부터가 원래 2라운드까지는 가자. 이제 복면가왕에 한번 나갔으니까 나간 김에 혼자 노래 3분 정도는 부르고 오자. 노래 한 곡은 부르고 오자! 라는 그런 목표가 있었는데 일단 달성을 하게 됐어요. 달성하게 됐고 이제 1라운드까지만 저는 가도 간게 너무너무 다행이고 마음이 편합니다. 1라운드에서 떨어졌으면 되게 마음이 무겁고 아쉽고 그랬을 텐데 일단 1라운드는 운이 좋게 통과를 해서 1라운드 이제 잘 1라운드도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이 복면가왕의 장점, 어말 그대로 복면이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복면 때문에 뭐제 이미지, 뭐제 모든 걸다 내려놔도 되, 되니까 좀 재밌게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재밌게 제가 마음 놓고 마음 편히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개인기 같은 것도 준비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가면에 또 참기름이어서 좀 되게 느끼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너무 어려웠지만 안무를 직접 짜면서 그냥 최대한 재밌게 웃기게 예능적으로 풀어나갔는데 반응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팬분들이 워낙 호응도 좋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가면을 쓰니까 제가 평소에 안했던 또 다른 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예능에 대한 그런 갈증이 있었는데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갈증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고자 한번 복면가왕에 어,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어, 영광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정말 1라운드까지만 온게 1라운드 올라온 게 저는 정말 이제 떨어져도 여한이 없어요 진짜 3라운드 저는 가기 싫어요 <웃음> 그냥 가면 너무 좋지만 가기 싫은 게 일단 3라운드까지 가면 뭔가 부담이 될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그래서 저는 2라운드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 또 다른 나를 무디 위에서 뽑아내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패널분들도 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복면과왕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 다른 이유 없어요 전 정말 팬 여러분들 때문에 나간 거예요 팬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제가 복면가왕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원하셔서 아 저도 이제 저도 이제 팬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또 하나의 선물 과제 스스로의 도전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제 생일이어서 팬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도 많이 주시고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요즘 또 시대가 시국이 좀 그렇잖아요 배기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방송으로서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이 진영이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방송으로 팬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결정을 했고요 정말 선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곧새 그 생일인데 어 사실 아직 생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축하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보고 있으니까 어, 안 보고 있다고 뭐 속상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때 어, 프라이빗 메시지를 저도 선물 준비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게 본명가왕 출연이었습니다 팬 여러분들도 제가 평소에 어 진영이가 진영이가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저까 방송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오바를 약간 해보려고 해요 팬 여러분들도 하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1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1라운드에 올라가기 5분 전입니다 5분 뒤면 이제 1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올게요 뭐 개인기도 있는데 그것까지 한번 재밌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가득 참기름은 바로 저배진영이었습니다 가면 간후정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너무 고생했어. 정말 재밌게 어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어 그리고 전 전혀 아쉽지가 않아요. 전 너무 오히려 기분이 훌가분한 상태고요. 다만, 걱정되는 건이라운드 때, 저도 이제 뭔가 흥에 취해가지고, 좀, 예, 네, 기억이 하나도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잘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좋고, 다행히 어, 상대분이 너무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제가 감히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상대분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어, 오늘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기분이가 좋네요. 일단, 이제 이거 때문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시간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이제 너무 홀가분해졌습니다 참기름은 바로 네.